음. 그래 와 아니, 왕공으로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르게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응? 집에 가서 내 자라 그랬단 말이야 그 성경에 한번 같이 찾아봤어요 그때? 예. 음. <웃음> 아이고 완전 범죄를 꿈꾸고 그걸 숨기려고 했는데 안 돌아가니까 뒷날 그러지 말고 집에 가라고 시컷 먹고 마시게 는또 안가 그니까 러 다윗이 어떻게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 제제맨 앞에 나가가지고 싸우게 해라 그러놓고 그냥 한참 전쟁이 심할 때 그냥 철수해버려라 그럼 죽을 거 아니야 죽여버리려고 참 바보지 우리와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 편지를 편지를 자기가 가니까 유합장군에게 줘 근데 요합 장군이 그걸 보고 어떻해 실제로 그렇게 해. 죽어버렸다고 아, 아무도 모르라고 생각했지 근데 불꽃같은 눈으로 세상 인간의 생수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나당 선지자를 보내 그때 나당 선지자를 찾아 가지고 죠 비율을 딱 베푼다고 <웃음> 보좌집이 있는데 양재와 소대고 짐승도 많습니다 옆에는 가난한 노인네가 있는데 새끼 한잔한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요즘 같은 반려견처럼, 응? 음. 응? 딸처럼, 응?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자기 양떼도 소대도 많은데 그중에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면 되는데 그 양반이 어떻게 했다고? 이웃집에 딸처럼 여기고 있는 그 것을 뺏어다가 장가 요리를 해서 손님 대접을 했다고. 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유당이 성질이 나가지고 세상에 그런 놈이 있느냐? 그는, 응?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단 말이야 근데 나단 선생님 뭐라 그래? 바로 당신이요 바로 당신이요 너는 우일한 가운데 그렇게 했지만 응? 내 부인들이 이 백주대낮에 그 같은 일을 당할 거라고 예언을 해자 이런 예언을 할때그비유로 봉해졌는가? 비율을 봉해져 있으면 그 예언의 효과, 예언이, 예언인 줄 알아? 무슨 짓 모르냐? 성경을 읽기로 꺼내. 성경을 읽어봐. 성경을 읽어보라고. 신천지 주장만 하지,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언이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는지.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몰랐는지. 모르면 그게 무슨, 뭐야, 그게. 알아봐. 음.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훨씬 전쟁 전에, 어, 아무 개년, 아무 개 달, 아무 날에, 쏘는 고 전쟁한다. 그 전에, 예언을 했다 쳐. 근데 그 말이 전혀 무슨 뜻인지는 모르면, 예언으로서 의미가 있는가? 없어! 근데 딱 그날이 됐는데 진짜 재생이 벌어졌어 아! 그말 참말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 딱 그날이 됐을 때 아! 그 말이 참말했네 이 말이 나올 수 있는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낙유를 잊어버렸을 때 저, 저기 사울이 응? 나기로 찾아다녀. 그런데 사무엘 선지야 뭐라 그래? 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 다. 아, 다. 그냥 알아. 그냥 듣는 순간. 그냥 성경은 전혀 다르다니까. 아, 실상이란 말이 사전에도 없고 성경에 18번 실상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성경과는 전혀 다르고 근데 그게 뭐야 도대체. 그런데 그런 렌즈를 주입을 지켜가지고 다른 걸 생각을 못해. 바보가 되는 거야. 세상은 뭐라그 한다고? 책한권 읽은 사람은 책두권 읽은 사람에 대해서 지배를 당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책을 많이 읽으면 그만큼 생각이 폭이 넓어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더 생각하게 되고 폭이 넓어져. 다시 말해서 지혜와 지식이 더 끈뜩인다고. 무지한 사람은 거기서 밥 자리 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생각, 생각. 생각하라, 생각. 인간은 이런 이승을 하나님 주셨어. 근데, 신천지 논리 자체를 대입을 하면, 아니, 이단의 서적이라니까? 그걸 봉해질 수가 없어. 왜? 약속한 목자가 다 풀어줬는데, 응? 네. 너가 풀어줬을 것이고, 아브라임 풀어줬을 것이고, 그 논리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봉해지지도 않았지만, 그 논리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성경은 봉해진 책이 아니야. 논리를 대입하면, 근데 왜 벙개졌다고? 네, 갈 길이 뭔데? 그그 네, 다음에 신천지 출생 논리를 어그 히브리서 8장7 절에 흠을배도라고 해석을 했잖아.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야. 어? 살펴봤잖아. 그러면 신천지가 이 세상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 수밖에 없었다. 이 주장을 했는데, 그게 그것이 아니면, 그냥, 송두리 쳐 무너지는 거요 다. 신천지가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구원이라면, 그런 구원, 그런 구원 받으려고 하니까, 받고 싶어? 그런 구원? 자, 이게, 예, 예. 예. 내 책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나는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니까, 응? 내 책만 봐도, 뭐, 이거 뭐, 다, 다 되어 있는 거라. 자 이제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게 약속한 목자 이게 이게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 같아. 응? 모든 것에 다관영가되 있어서 뭐 이건 이제 다 반복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기와 육계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영기와 육계가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영계가 뭐냐? 도대체 신약성경 한계시록2 0장4절에 보면 순교자의 영혼이라 그랬잖아. 그럼 아담 때의 영계가 순교자의 영혼이라고 그러면 순교자의 영혼이라고 그러면 아담 이전에 이미 사람도 존재해야 하고 이미 죄도 있어야 하고 응? 순교, 그래서 순교자도 있어야 하고 순교자는 자살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죽였을 테니까 그 악한 자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도 이 영계를 그렇다면은 십, 내가 이제 그 신천지에서는 어떤 자매가 고민했던 을 내용을 이야기한 건데, 신천지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내부에서 고민을 했을 때, 그럼 면 영계가 순교자의 영혼이 14만 4천이라면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신약 성경 때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이 14만 4천이 그들을 플러스려면 훨씬 더 많아져야 하는데, 응?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아 요한계시록 20장을 근거로 하고 또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면서. 어? 하늘에 있는 순교자 영혼 14만 4천이 내려와서 된다, 그러면, 그러면 구약 성경 때, 시대 당시의 순교자들은 순교자 영혼 속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건가? 그러면 그들은 부활을 못 하는 거지, 신천지 교로 하면. 응? 그죠? 신천지에서 뭐라 그래요? 순교자 영혼이 내려와가지고 신천지인과 합체가 되면서 그들이 부활한다고 했잖아. 응. 그들이 부활한다고 했잖아. 그것이 부활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순교자들 중에서 아담 때는 이미 14만 4천이 있었는데 구약성경의 시대에 수교자들이 있었으면 그 중에 한 100만 명 빼고 아니 아니 14만 4천이니까 한만명 빼고 수교자만한만 명을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그들은 구할못 하는 거네 빠진 사람은 수많은 문제가 생겨 근데 지금까지 난 내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도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해를 제기하더라고 뭐라고 제기했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연계는 숨겨져 영혼이 아니라는 거야. 그말 그대로 연계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포함한 천사들, 이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이제 내 질문을 했지. 이 부분은 언니하고만 이야기한 거니까 이제 들어라고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돼. 왜? 그러면. 어때? 이들이 천사라 그러면 천사도 육을 입어야 돼?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천사가 14만, 4천만이 있었나? 천천만만이라고 하잖아. 성경에 천사의 수를. 그럼 그 중에서 다 빼고 14만 4천만 신천지인하고 결합해? 이때, 이때가 이때 영계라 그러면, 그 천사라고 하면 연계는 하나님과 천사들 이들을 가지고 연결을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천사가 인간하고 합체돼야 돼? 문제가 되지 또. 응. 그 천사의 숫자는 성경에서 천천만만이라고 그래. 그때 다 빼고 누구도 14만 4천을 보증해서 그 뽑은 거예요. <웃음> 어떤 천사만. 말이 돼? 이래도 말이 안 되고 저래도 말이 안 되고. 그럼 천사가 그러면 천사는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존재들인가? 필요가 구원받아야 돼 천사도?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들이지 천사는. 물론 천사 가운데 타락해가지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 악령들이 있지만 그런 구원이 없어 아예 그런 기회도 없다고 앞으로도 그런 존재는 빼고 아니 그때는 아무튼 천사는 구원받아야 해 천사도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지 천사는 천사가 부활해 안 죽었는데 부활해 원래 0이잖아 원래원래 처음부터 6이 없고 0이잖아 그럼, 부활 필요 없지.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구원할 필요도 없고, 안 죽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신 이유는, 육체 속에,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올 먹기 들어오게 할 목적으로 천사를 창조했나? 전혀 아니지. <웃음> 그러면, 숨겨진 영혼이 이때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혀 말이 안 돼도, 그러면, 그러면, 이때는 숨교진 영혼이 아니었다 그러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그럼 신학 때만 와가지고 이게 천사가 아니라 숨교진 영혼을 바꿔치기 된 건가? 언니 이야기식으로 이거는 숨교진 영혼이 아니라 그러면 이때는 그럼 언제 바꿔치기 된 거야? 응? 숨교진영혼도 언제 바꿔치기 된 거야? 말이 돼? 그냥 다음 방이야 다음 방 뭐뭐뭐뭐 뭐, 뭐, 뭐, 이걸 위해서 식격화를 응?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모든 교류의 중심에는 그래서 내가 보기는 그래 그래서 내가 책을 가, 그렇게 쓴 거야 응? 본자기전 죄가 있어야 되고 숨비대 영원도 14만 4천명이 있어야 되고 응? 내가 조금, 조금 전에 다 말이 안 돼. 도대체가 그 이거. 맨 위에 부터. 연 아담 이전이나 전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증계가니다 아담과 하와가성을 음. 따먹고 죄를 보하기도 전에 이미 세상 죄가 있어야 하고 심지 소녀자의 영어도 십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경계 하게 된다. 이때와 영대가 하나 되는 것이 보원이고 영대가 소녀자의 영어 십자가 사천이며 육개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을 가르치는 것들이 떠니다이 세상에 죄도 없고, 사람도 없고, 성교자는 영성 14만 4천 명도 없는데, 아담을 목자로 세워 그와 언약을 맺고, 영개와 육개가 합체되어 성소가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니다 음. 말이 안 돼. 저런 분들은 전제로 해야 하는데, 저런 전제가 성경과는 전반대야.